안녕하세요 원샷맨입니다 오늘은 노브랜드에 가서 매실소다와 레몬소다를 사왔는데요 원샷해 보겠습니다 척! 탄산이 완전 강했고요 레몬소다와 매실소다의 맛이 섞여져서 정말 맛있었어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